네, 가상화폐 주간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랭킹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어, 네, 네, 감기가 있었는데 감기도 낫고 <웃음> 그리고 네. 장도 좋은 흐름을 네. 보여서 그런지 좀 기운을 내고서 좋은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보니까 또한주 네. 동안 가상화폐 흐름이 좋았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흐름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네. 지난주 BR 인덱스는요. 43.17포인트로 시작해서 5.75포인트 상승하며 43.1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기존에는요 이렇게 좀 상승 흐름들이 없이 하락하는 아,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여기 그래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네 가파르게 또 상승한 모습이었네요 네 주초에 네. 이제 BR 인덱스가 좀 급하게 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초에 6200달러 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1000달러 이상 상승하면 74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00달러 초반대 지난 주초에 거래가 됐었지만 500달러를 잠시 터치하고 현재는 460달러 선에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한주 동안 가상화폐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더리움도 네.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비 r 인덱스마저 상승하면서 주간동향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개별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도 살펴 주시죠. 네 지난주 네. 저희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대부분은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좋은 수익을 달성한 종목은 파워레저 38% 현재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스텔라는 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BR 인덱스에 편입되는 대부분 종목 다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비체인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어, 메인넷을 런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주간은 19% 정도 하락하는 네,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먼저 상승세를 보인 가상화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파워렛츠라고 하셨나요? 네, 파워렛츠입니다. 파워렛츠. 파워렛츠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게요. 어떤 가상화폐인가요? 네, 파워렛츠는요 시가총액 71위에서 현재 네. 73위 정도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암호화폐인데요. 에너지의 소비자와 공급하는 기업에 중개인을 없애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어, 유틸리티 토큰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스파크즈 토큰과 파워 토큰, 듀얼 토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전기 설비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부터 뉴질랜드 최대 에너지 업체인 벡터사와 현재 제휴를 맺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주에 웨스턴 파워사와 제휴를 맺으며 사업을 먼저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을 더욱더 확장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다른 상승한 가상화폐 중에서 스텔라루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는 어떤 가상화폐입니까? 네, 스텔라루멘은 네. 현재 대중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리플 네. 이제 네, 암호화폐 종류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리플에서 이제 대표자가 창업자가 나와서 별도의 스텔라 루멘이라는 이제 암호화폐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6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과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어, 스텔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 세계를 모두 다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외로도 자금을, 송금을 엄청나게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상승을 하냐면 전 세계 최대 IT 업체인 IBM 아시죠? 네, IBM이 스텔라 루맨을 통해 이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하나 개발한다는 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현재 미국 1달러와 같은 테더와 같은 코인을 만든다라는 건데 네. 스트롱월드 usd를 출시를 한다고 하면서 스텔라가 덕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상화폐 살펴봤습니다. 파워레저 그리고 스텔라루멘까지 살펴보셨는데 현물시장의 흐름은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선물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어 네. 저희 뭐 기존의 증권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현물에 올라가게 되면 현물 선물, 선물과 인종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CME 거래소 현재 60달러 상승하면서 7,400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CBOE 거래소 55달러 음. 상승하면 현재 7,4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 18일 날1 2 o e 거래소 선물이 만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선물 만기 전에 현물 가격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7월 달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선물 만기 전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조금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가상화폐 이슈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ETF ETF가 출시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떤 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어, 기존에는요. 네. 비트코인 ETF 신청이 이번이 처음에 들어가는 건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도 신청이 한번 들어갔었지만 앞에서 선물을 이제 거래하는 거래소 중에 CBOE 거래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CBOE 거래소에서 SEC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라이센스 신청을 다시 한번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8월 10일 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이제 9월 달로 조금 밀리기는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다고 라 한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1조 달러, 원화로 1,10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SEC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이제 반려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대비 변동성이 10배 이상 높은 아,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렇군요. 반려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은 더 준비를 해서, 라이센스 신청을 넣어 놨기 때문에, 어, ETF가 출시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 상당히 활개를 찔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 유동성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ETF가 또 출시가 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더더 활성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기대로해 보기로 하겠고요. 또 일본에서도 이슈가 있었네요. 네. 네. 일본 저희 국내에도 지금 SBI 저축은행이라는 이제 네. 금융 기관이 있는데 원래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SBI 홀딩스가 전 세계에서 은행 중 최초로 음. 암호화폐 거래소 BC 트레이드를 현재 공식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개인 투자자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업과 기관 투자자에 대해서는 현재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조금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금 세탁 방지 관련돼서 제가 수많은 얘기들을 조금 드렸었죠. 네. 그래서 애나만 입출금이 가능하고 아. 가상화폐는 현재 출금을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리플과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향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암호화폐를 추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는 더 빨리 이게 공식 오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소식 많이 전달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많았었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무작정 빨리 거래소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자 보안 조치를 취하면서 일부러 공식 오픈을 뒤로 좀 딜레이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어, 이런 움직임들 단순히 어, 거래소를 빨리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안 강화하는 조치. 국내외 거래소들좀 보고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픈에 급급하는 것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또 활성화시키는 게더 좋은 방안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본의 한번 소식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소식이 있네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자 블랙록에서 또 네. 가상업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 네. 주에는 좀 상당히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진출 소식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6조 3천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 중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팀들을 선발해서 이제 꾸렸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과 그리고 타 경쟁 이제 운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움직임을 파악하고 현재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년간 자세히는 살펴봤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CEO 핑크 CEO가 음. 어, 암호화폐는 현재까지 너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어 약간은 투기적인 성향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투자할 생각은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밀었지만 네. 이제는 바로 도입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와 투자는 별개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구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진전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 더욱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김원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